이술 먹었나? 어우 빈속에 샴페인 깨무셨어 아니 밥을 안 먹었는데 밥 먹고 시켜줄까? 샴페인에다 밥 먹고 먹어라 밥뭐 먹어야 되지 바로 말을 말르게 말할게 1 4 9천0 0원 어머! 갱갱미님! 바나나 어우 고마워 술술 너무 잘 먹었네요 이제부터 박수를 얼마나 치는가 모르겠다 지가 이거 이제 밝으니까 눈도 안뜨진다 이제 이게 몸이 그거 됐는가 같다 뭐. 컨디션이 완전 제로다 이제 와 오늘 내가 영양제를 한열개 먹고 왔거든 비타민 D, 비타민 C, 종합 비타민 눈에 좋은 거아르기닌 봉삼, 물게뭐 해보삼 사과식초 빨 먹고 왔는데 안 되네 <웃음> 양아치야 이 언젠가부터 진짜 변했다고 내가 느끼는 게 옛날에는 진짜 어떻게 했냐면, 지가내 출근할 때 영양제를 막 까갖고 물도 주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 내가 잘안 내가 진짜 잘안 챙겨 먹거든요. 야울린다야 <웃음> <웃음> <웃음> 괜찮나? 야울린다고오 <웃음> <오히려 더 와. 웃음> 어, 멋있다고야. 나쁘지 않나? 안 나빠 진짜. 예보다 좋나? 훨씬 어려 보이고 좋아. 어 그럼 지금 봐. 난방 <웃음> 아... <웃음> <웃음> 그거 또 또만 난방. 중국 노동당원 오다. <웃음> <웃음> 인물이 확 산다. <웃음> 실제로 훨씬 <오신 일이> 이상하다며. <웃음> 어제 두꺼게옷 입었잖아. 아 진짜. <웃음> 어. 거울 한번 보고 올게. 그럼 내 입게. <웃음> 아 인물이 살잖아 근데. 아 요즘 변했어요. 내가 생각했을 때 일부러 저러는 것 같아 지 영양제 다 챙겨 먹으면서 난안 챙겨주는 게 지는 나보다 더 오래 살면서 맞지? 언니 옷뭐 뺏긴 괜찮아 괜찮아 저거 뺏는 거내말 한마디로 뺏을 수 있어 졸라 짜리 몽땅해 보이 보여, 보여 뚱뚱해 보여 하지마 와씨하님 와, 언니 좀 튕겨요 10년자 살고 있는데 뭘 튕겨요 어? 정말 아니 근데 왜안 와? 왜안와는데 아기생? 먹지 당한 거야? y e o n a m